창세기 6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11절 그때에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현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현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큐빗, 너비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이라. 16절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 현육비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한 쌍식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